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1 0 2 2의 대분류 특이 패턴입니다. 1022회 유튜브 방송 내역은요. 어, 지난 토요일날 1021회 복귀 방송을 했고요. 어, 오늘은 대분류 특이 패턴입니다. 아, 목요일 날은 아, 네 수내지 세수중1에서이 아, 수를 어 올릴 예정이에요. 아, 지난해 차에는 아, 금요일 날 요일을 착각해가지고 금요일 날 올렸었죠. 아, 목요일 날 아, 올리겠습니다. 아, 구독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2 0 2 2회 대분류입니다 세개의 어,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어, 1그룹은 필터 범위가 1에서 5 2그룹도 1에서 5 3그룹은 0에서 4 이렇습니다 어, 보너스 보너 볼까지 포함해서 어, 필터 범위예요총 아, 7수죠 보너스 보너스까지 포함해서 7수 중에서 1그룹에서는 아무리 많이 나와봐야 다섯 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섯 개나 일곱 개가 나오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어, 그렇게 하고 이 3그룹은 지난해차에 전멸을 했죠. 전멸했어요. 그래서 이번 해차에는 나올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어, 가끔 어, 이 3그룹이 2연속 전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있어요. 그래서 어, 지난해차에 전멸을 했기 때문에 이번 2차에는 100% 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출할 가능성은 이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어, 1그룹을 다시 2개 그룹으로 나누면은요, 어, 2월수와 2웃수로 나눕니다. 어, 지난 2차에는 2월수에서 3개가 나오는 바람에 2웃수에서는 전멸을 했어요. 2웃수는요 어, 이번 2차에는 2웃수에서도 출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어, 그래서, 어, 필터를 하시는 분은 2월수에서 1에서 3. 아이웃수에서 1에서 4 이렇게 필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룹은 다시 3개의 그룹으로 나누면은요 3중복, 2중복, 기타 이렇습니다. 어 우선 먼저 3중복에서 좋은 수가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아, 3중복에서 안 보이면 2중복, 여기서도 안 보이면 기타 이렇게 순서대로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지난해 차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2중복과 3중복을 합치면 어, 일반적으로 출하는 경우가 더 훨씬 많습니다. 여기는요. 어, 가끔, 이제, 어, 물론 전멸하는 경우도 가끔도 아니죠. 전멸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어, 출하는 횟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어, 3중복, 2중복, 기타 이런 순서대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3그룹은 다시 3개 그룹으로 나누면요. 3중복, 2중복, 기타 이렇게 나눕니다. 아, 여기서는 우선 먼저 기타에서부터 살피면서 올라가는 게 좋겠네요. 그쵸? 어, 작은, 개수가 작은 아, 그룹 먼저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어, 여기 3그룹은 지난 2차에 전멸했기 때문에 이번 2차에 출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자, 다음은 어, 특이 패턴입니다. 특이 패턴을 두 개의 유형으로 가져 나왔는데요. 어, 첫 번째 유형은 어, 지난 2차에 출을 해서 어, 흐름을 이어온 그룹입니다. 지화의차에도이 올렸었죠? 어, 그래서 이번 회차에는 이제 어, 진화의차에 출을 했기 때문에 이번 회차에는 어, 전멸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요. 출을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겁니다. 어, 현재 10연속이기 때문에 4개수일 때는 최장 13연속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10연속 중입니다. 10연속을 두 주당 하나씩 다닌다면, 결국은 20, 20주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20주를. 어, 퐁당, 이게저 이, 1연속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걸 어, 10 곱하기 2하면 이제 20주죠. 20주면은 한 달에 에, 그 4주가 지나간다고 보면, 어, 다섯, 달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다섯 달 다섯 달 동안 계속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어,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출를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거고, 이게 전멸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겁니다. 다음은 특이 패턴 두 번째입니다. 여기는 이제 지난 이차 거, 아, 저 앞에 있는 거 특이 패턴 1 하고는 어, 이제 반대죠. 어, 여기는 어, 이번 회의 차에 추를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요. 멸을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건데, 여기는 다섯 순화됩니다. 3, 5, 25, 27, 28. 이렇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이제 또, 여기에서 3, 27, 28만 뽑아가지고 보면, 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풍당풍당 6연속 오고 있잖아요. 어, 6연속이요. 대상수는 이제 3, 27, 28이고요. 그래서, 어, 세 수밖에 안 돼서 이제 상황이 종료될 수 있는지 아니면 흐름을 이어갈 것인지 우선 먼저 327, 28 먼저 살펴보시고 여기서 안 보이면 525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25에서도 안 보이면 이제 버리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차. 어, 오늘 방송은요, 여기까지 마치고요. 필출 3수크럽 자료도 어, 참고해서 대박 이루시기 바랍니다. 어, 필출 3수크럽 자료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요, 어, 분은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필출 3수크럽은 어, 화면 아래에 어, 그 필출 3수크럽 바로가기가 있죠. 어,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